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가고 가고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디폰만 하기도 그렇고 TV만 많이 보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이 취미생활로 여러분들이 어, 만들 수가 있는 조망나무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조망나무 만들기를 샀습니다. 짜잔! 그리고 또두 개를 샀습니다. 두개 짜잔 보이시나요? 이 소망나무에 보면 은 이끼가 있는데 이 이끼는 스킨디아모스라고 해서 북유럽 자연에서 자연 재생하는 천년이끼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 공기정화 소음, 미세먼지 제습에 좋은 식물이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도 해주면서 일정한 습도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를 이거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꼭 지켜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물을 절대 줄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강선을 피한다. 이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 가격이 한 개당 6,900원이고요. 배송비가 포함해서 3,00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휴대폰만 하면 눈도 아프고 뭐, 팀만 보면 또, 눈도 또, 더 더시력이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즈바이는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코로나를, 아니, 그래도 집에서 보낼 때, 너무 알차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주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문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를 제가 설명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남길 테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도 주문해서 같이 조망나무를 만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자네 제가 말했던 이게 스킨 디아모스 천잉이에요 자 이거랑 여기 모븐펀드 그다음에 수치료곰 그다음에 나무 모양 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당벌레가 있어요. 다들 보이시나요? 무당벌레 보이시나요? 무당벌레? 무당벌레 두 마리 모래가 있어요. 모래. 바, 밑에 바닥에까지 모래. 그다음 하트 도망지가 있고요. 나무. 액자 틀, 나무 막대가 있고요 액자를 고정해 줄수 있는 이렇게 고정을 해주수 있는 제젤인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함께 한번 만드는 영상을 가보실게요 고고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몸 본드 이거를 여에다가 발라서 발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붙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우선 밑에 바닥에 그 아버지, 나무봉 있 죠？여 기에 나무봉 을 보이시 나요？나무봉 을 붙여서, 나 무의 기둥 을 한번 만 들어 볼게요. 나무고기, 나무 봉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여 줄게요. 어? 아 잠깐만 여기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아까 무당벌레가 있었잖아요 무당벌레를 안 붙였네요 무당벌레를 붙일게요 잠시만요 여기에 중요한 영상에 무당벌레를 안 붙였네요 자 무당벌레를 붙이겠습니다 자 무당벌레 한 마리 붙였어요 한 마리는 여기다가 여기 나무에 하나 붙일까요? 자, 무당벌레까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이죠? 자, 사랑해요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해요. 붙였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붙일게요. 짜잔. 사랑해요. 라고 해서 또 붙였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무 여기 위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요. 가격 저렴한 6,900원 주고, 소망 만들, 나무 만들기, 완성! 풍성해 보이긴 하지만, 저의 정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가요? 예쁘죠? 우리 유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보고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성껏 만든 소망나무가 만들었으니, 우리 모두 잘 지내보도록 해요. 그리고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즈리 한번, 여기 이즈리 있죠? 한번 여기다 올려볼게요. 되었 다음에는 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